한편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2017년 6월 7일을 기준으로 은행 등 원고에 대하여 총 1억 5천여만 원의 대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원금 중 일부에 대한 연체 이율은 나머지와 달랐습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14일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분의 1 지분씩 망인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 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 채무의 이행으로 각 7억 5천여만 원및그중 6천만 원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 내지 법정 지원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년 8월 22일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월 27일 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이에 대해 재항변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위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기 전에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였던 모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 승인 간주 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피고들이 위상속 포기 신고 후그 수리 심판이 있기 전인 2017년 8월 24일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곳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00여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수령 행위는 민법제 1026조 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때 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망인의 퇴직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와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 바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나이, 두 사람 다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아인의부양 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나는 해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모뭐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망인의 퇴직연금, 명백히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세 가지만을 쟁점수령금으로 수령한 사실,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내라고할수 있는 1,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일체 소비함이 없이 수령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상황을 종합하여볼때 피고들이 뭐 자동차로부터 쟁점수령금을 수령한 것을 민법제 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속 포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